자 드디어 네. 물을 다 받았네요. 예, 물을 다 받았습니다. 아우 냄새. 오. 여기까지 한다. 닦으라고 아니. 네. 물고기 언제 드시죠? 물고기는. 내일 뵈야죠. 네, 한. 매일, 네, 내일, 내일 뵈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t h a y o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DK가 추천해준 대로 야마토랑 야마토랑 오토싱 그리고 나비를 넣어줬더니 이렇게 깨끗하게 물곰팡이가 없어졌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그쵸? 이제 어... 사실... 고아 비탄을안 하려고 했었는데 미크란테 때문에 어...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전혀 안 자랄 것 같아서 고아 비탄을 한번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구피는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야, 예쁘죠? 네, 번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먹이도 아주 잘먹고 니모로 t v